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하나입니다 이제는 주민 참여 예산이 뭔지 다들 정확히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혹시? 그럼 복습하고 오세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선정하는 사업이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게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평구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궁금해서 제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죠. Let's go! <목소리>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모여 있는 거예요?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고자 같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한번 뭔가 부평구청에서 이제 수립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조금의 목소리를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거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나 뭐국민들이더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게끔 좀지원보도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좀 소음 없는 음. 소음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소음 없는 쾌적한 제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음. 네. 음. 네.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평구 주민 참여 예산 토론회에 참석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너무나 많고 또 정책에 관심도 많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오늘 제가 참석했던 토론회는 청년들이었는데 저도 같은 청년이라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부평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민참여 열선에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부평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